제가 쇼핑몰을 하면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택배 싸기입니다 이 택배 싸기 꼭 집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 싸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택배 너무 많이 나갔을 때 너무 행복하지만 정말 집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막 쌓아놓고 포장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현타가 터질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3PL이라고 하는 물류 회사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3PL이라고 하는 회사는 3자 물류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품을 창고에서 보관을 해놓고 그 해당하는 상품을 대신 포장도 해주고 고객들한테 발송까지 해주고요 재고관리라든지 CS도 처리해주는 회사를 가지고 3PL이라는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이버가 제휴하고 있는 회사는 3PL 풀필먼트라고 해가지고 메뉴에 에서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회사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가 됐을 때 자동으로 그 해당하는 주문이 3PL 회사, 제휴되어 있는 회사로 넘어가게 되고 해당하는 주문권에 대해 가지고 당일 발송을 또 처리를 해주게 되죠 해외 구매된 상품 판매하시다 보면 은 어, 좀잘 팔리는데 이거 한국에 가지고 와서 팔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집에 가지고 와서 판매하시다 보면 은 굉장히 많은 물건에 휩싸여 가지고 물건의 집인지 나의 집인지 이런 게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또는 사무실에 가져다 놔도 물건을 쳐다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일 포장을 해가지고 박스 사고 거기 위에다가 뭐 박스 테이프 사고 뽁뽁이 사고 해가지고 포장을 할때 되면 나의 시급은 얼만가 이런 현타가 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 3PL 물류회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물건을 넣 넣어놓게 되면은 알아서 입고할 때 재고 수량을 체크를 해주고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 매일매일 주문 들어온 거에 대해가지고 제가 따로 주문서 같은 걸 넣지 않아도 네이버에서 제휴되어 있는 풀필먼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상품을 고객들에게 바로 배송도 해주고 반품 교환이 들어왔을 때도 바로 처리가 되는 이 자동화 시스템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조금 비싼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거 비해서 비싸냐면 아 <목소리도> 내가 집에서 포장을 해서 택배 기사님이랑 계약을 해 가지고 택배를 보내게 되면 요즘에 한 2,600원에서 2,800원 사이로 계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부자재 비용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택배 하나당 한 3,000원 정도에 보낼 수 있게 돼요 근데 요거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어떤 비용이 많이 나오냐면 창고를 임대해서 공간에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당하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포장할 때 박스 쓰고 테이핑하고 요런 거에 대한 모든 비용이 다 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택배비는 사실 그 해당하는 회사가 3PL이기 때문에 하루에 물동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비는 싼 편이에요. 한 2,200원 선으로 되게 싼 편인데 거기에서 포장지비, 뭐 뽁뽁이비, 뭐 완충포장이 더 들어간다면 그 비용이 추가가 될 것이고 입고될 때의 비용 그리고 출고할 때 인건비용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 포함하게 되면은 하나당 한 4,500원 정도에서 5,000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물건의 부피에 따라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품종 소량으로 하시든 아니면 소품종 다량으로 하시든 간에 3 p l 을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 상품 하나당 택배 비용은 조금 많이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인건비를 따로 생각을 해서 내가 택배를 싸는 알바를 따로 쓴다던가 아니면은 창고 그러니까 조금 넓은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사무실이 좀더 넓은 데를 필요로 한다던가 라는 그 월세를 생각을 했을 때보다는 하나당을 계산을 해보면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PL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3PL 회사를 선택을 하실 때는 에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 3PL 회사가 연락이 잘 되는지 그리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깨끗한지 그리고 포장할 때 들어가는 부자재 비용이 어느 정도로 발생을 하는지 입고될 때 입고비를 따로 받는지 출고비에서 또 인건비가 또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견적을 잘 내보시고 여러분들이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은데 사실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요 업체가 연락이 잘 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회사랑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보다는 약간은 중소 뭐, 아니면은 대기업, 뭐, 대기업 정도 되는 데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음, 어느 정도 너무 작은 데보다는 조금은 규모가 있는 3PL 회사를 사용을 하시는 거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CS 받기가 좀더 편하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작은 회사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야기가 잘 되고 하면 좋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회사가 직원이 한두 명 밖에 없는데, 만약에 직원이 갑자기 안 나왔다. 그래서 오늘 출고가 안 됐어. 이건 문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어, 규모가 좀 있는 회사랑 같이 일을 하시는 게 좋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하신다면 스마트 스토어와 연결되어 있는 풀필먼트 회사랑. 사용하시게 된다면 주문서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것들은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3PL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창고나 택배를 대신으로 보내주는 회사를 선택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택배를 보내실 때 최대한 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